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투지 다니쌤이 책에 보니까 장은 제2의 네. 뇌다 어? 여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 불관이 <웃음>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장하고 뇌하고 다 이렇게 거리가 먼데 음.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겠냐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 네. 우리 몸에는요 약 100개 쪽에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네. 어디 살고 있냐면 피부, 네. 구강, 음. 장, 뭐 생식기, 음. 온 몸에 펼쳐져서 백 쪽의 미생, 예, 미생물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를 봤는데 이 미생물들이 이제 생태계를 형성을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네. 네. 그 자체의 미생물도 있고 미생물이 음. 어~ 배추라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게 자꾸 신호를 보내요 뇌로 음. 네. 네 뇌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을 보내서 뇌에서 그냥 단순히 뇌 염증만 생기게 하고 이런 거가 음. 아니고 인간의 행동도 결정하고요 네. 인간의 기분도 결정하고요 기분도. 네. 인간의 인지 능력까지 결정한다는 음. 학술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오늘 먹는 게 내가 기분을 결정한다. 는 네, 감정 상태까지. 도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지금 현재는 연구가 많이 돼서 치매라든가아이들이 있어서는 음. 자폐증이라든가 네. 우울증까지도 이 장하고 연관이 음. 있다는 거는 이미 공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음.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내가 먹는 게내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형성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네. 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그렇구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미생물이 100조개, 네. 뭐 상상도 못할 숫자인데, 네. 결국 뭐 우리 인간은 미생물 덩어리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미생물이 네.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장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장에는 전체보다 굉장히 많은 비율로 있나요, 장에 네, 장애 대부분이 사 있다고 대부분이?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장에 그냥 유산균이 음. 있다고만 알고 있는데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유익균도 있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균도 있고 음. 해로운 균도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생태계를 이뤄야지 우리가 비로소 건강하다고 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만약에 그 장에서 이런 이로운 균들이 음. 뭘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네. 먹을 게 없으면 장을 갉아먹어요. 어, 그래요? 네, 그거를 오. 이제 장누수라고 하는데요. 오. 장에서 이제 그런 미생물들이 자꾸 장에 어, 장을 갈가먹기 시작하면서 음... 장에서 자꾸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이상 물질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뇌에 염증이 생기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 장에는 유익균도 있고 네. 유해균도 있고 이도 저단인 중간도 있는데 음...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을 잘 먹어 주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그걸 이제 매기라고 해서 음...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먹는 그 친화성 물질들이 있는데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 섬유질이 있는 이런 야채들이 아. 가장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뭐 단호박이라던가 단호박. 네. 네. 아니면 이제 야채 중에 섬유질 많은 과일들이라던가 네. 이런 거는 건강한 당분이 있어서 우리의 뇌에도 포도당을 음. 제공을 해 주기도 하지만 섬유질이 남기 때문에 이 섬유질을 먹고 사는 장내 유익균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설탕만 먹거나 네.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가공식품 중에서도 음. 여러 가지 합성물질들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설탕은 이 생태계를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게 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어. 생태계가 풍성해야지 좋은 건데, 음. 만약에 이제 설탕을 먹, 설탕만 있어서 유익균들은다 죽어버리고, 음. 어, 유해균들만 남게 되고, 어, 그러면 그래요? 뇌에도 좋지 않고 몸에도 좋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 설탕 먹는 게 뭐, 당뇨병이라던가 비만이라던가 음.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뇌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단당류, 네. 뭐, 시럽, 네. 뭐, 주스, 우리가 네. 먹는, 네. 뭐, 콜라, 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장에는 안 좋은 것들이네요. 그렇 어, 맛있는 데고 어떻게 전제? 근데 이제 보면은 아뭐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산다고. <웃음>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또 습관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이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거. 특히 이제 우리 몸은 어찌 보면 그 균들, 그 네. 네,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특히 장에. 균이라고 편하게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죠 균 어, 마이크로바이옴 어, 마이크로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장에 거의 다 있는데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유해균, 음. 유익균, 그러니까 좋은 놈과 나쁜 놈 그다음에 네. 이두자는 중간이 있는데 음. 그러면 유익균이 많아지면 요 중간 균들은 네 한쪽으로 편을 좀 들게 되나요 나중에 아니요 그냥 이제 거기서 형성하면서 음. 이제 자꾸 이제 순환을 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우리가 어, 어 이런 얘기도. 아셔야 되는 게막 유산균을 먹는다고 해서 유산균이 음. 평생 내 몸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이제 그 균들도 자꾸 죽고 또 생기고 어. 죽고 또 생기고 우리가 뭐 김치를 먹으면서 김치유산균이라는 것도 막 들어보셨을 음. 텐데 유익균이 있는 거를 자꾸 이제 만들어주고 음. 유해균은 낮추는 활성을 낮추는 활동들을 하고 좋은 음식들을 드시면 음. 좋은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 예를 들면 야채 어, 과일도 섬유질이 좀 네, 있죠 네. 또뭐 나물 그렇죠. 어,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좋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입맛도 없고 소화력도 떨어져서 그런 걸잘못 먹으면 섬유질 같은 뭐 건강기능식품을 대체도 괜찮을까요 어 그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입니다 음. 우리가 이제 먹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저는 적절하게 선택해서 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제 책에서도 제가 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떤 특정 상품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내가 생선도 이 정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요만큼은 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음. 뭐 좋은 비타민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면 음. 그걸 이제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는 네. 건강기능식품 먹을 수도 있고 음. 섬유질도 뭐 나와 있잖아요. 네네. 유산균도 먹을 수도 있고 음. 그런 거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드실 음. 수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내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뭐 먹는 것도 아까 뭐 고립되는 것도 네, 하나 이제 문제고 또 운동. 네. 또 하나가 이제 마음 건강이잖아요. 네. 스트레스. 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음. 많이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아파 보신 분들도 있으실 음. 거고 네. 그야말로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 생기신 분들도 음. 있을 거고요 스트레스가 당연히 건강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하고 연관이 크죠 스트레스 적게만 받아도 이미 이제 몸에서는 이걸 음. 비상상태라고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막 분출이 돼요 그래요? 음. 막 코티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출이 되면 뇌에서도 이거를 조절, 맨 처음엔 제어를 하다가 음. 너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면 음. 자꾸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요 네. 어. 보면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 분들, 음.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저분들은 저렇게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음. 롱런 할수 있을까 보면은요. 본인만의 다른 활동이 있더라고요. 활동이. 음.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내가 그 돌파구, 그러니까 음. 이제 너무 좋아하는 스트레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음. 밖에서 막 달리기를 하신다던가, 어, 네. 아니면 이제 좋아하는 활동을 하시거나, 음. 아니면 그걸 풀수 있는 돌파구가 있으시면요, 네. 그 스트레스를 되게 사소하게 느낄 수 있는 음. 힘이 생기세요. 네. 그래서 이제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음. 스트레스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좀 바람 쐬고 음. 뛰고 이러기만 해도, 몸에서 나오는 땀을 흘리게 되면, 네. 어, 내가 아까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음. 받았는데 지금 또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별게 아니었구나. 음, 네,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웃음> 뇌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평생 젊은 뇌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음. 분들에게 이런 뇌 건강에 대한 이제 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음. 저, 제가 ESP라고, ESP. 네, ESP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사는 이유, 그리고 음. 건강할 수 있는 방법 뇌가 평생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비결 네. 별게 없고요. 잘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음. 그리고 몸을 쓰면서, 뇌를 쓰면서 잘 노는 거 음. 플레이, 네. 이게 세 가지가 다거든요. 음.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만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평생 젊은 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음. 네. 이 책에 네. 담겨져 있어요. 네. 지금은 뭐꽤 많은 말씀 드렸지만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기초 지식이 없어도 너무 쉽게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금 노년의 부모님이 계시거나 본인이 또 노년층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꼭 보셔서 젊은 애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